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물옵션 성공의 길에서 큰 손의 매매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큰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이 흘러왔던 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제 큰 흐름을 보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주식시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이큰 손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죠 일단은 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 일봉 차트가 이렇게 흘러 왔어요 지금 연결 선물 차트죠,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일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요게 이제 선물 차트고, 어, 요거는 어, 코스피 200지수 현물 차트입니다. 음, 일봉 차트 여기까지 나오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 자, 이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이 코스피 200에 대한, 예, 현물 차트죠. 월봉 차트를 보니까 제일 앞대가리가 뭡니까? 1990년, 예, 1월, 1월, 1월 4일자,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 이거, 100입니다. 100, 여러분. 지수죠. 여, 코스피 200 지수. 지수의 항상 이렇게 100이 존재해요. 어, 1990년 1월 4일, 시가, 시가를, 그, 평균 가격을 100으로 본 겁니다. 우리, 예, 200개 종목에 대한 아주 우량한 종목이죠. 우리, 예, 기업의 200개 종목, 선두그룹이죠. 그죠? 이 회사는 다 수익이 좋아요. 그죠? 수익도 좋고,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실적이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왜 하락합니까? 실적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손 안에, 200개 안에 든 이런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실적 때문에 하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게 큰 손이 이걸 자지우지를 합니다. 돈으로 사면 올라가고 팔아 제끼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100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98년도, 97년도 IMF 터지고, i f 기금이 들어오니까 98년에서 저점 31일미터 때가 고스비 배치수가 31. 네, 이런 경험을 제가 해왔던 거예요. 31에서 어, i f 기금이 들어오니까 우리 증시는 올라갑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죠. 실제 가건 별 상관없이 그죠. 네,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다운되죠. 그죠?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또 유입이 되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시점이 한번 보세요. 한 1년? 한 3개월? 그죠? 1년 3개월 만에 또 하락시키죠. 자, 영이 올라갑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죠. 누가 팔겠습니까, 여러분? 큰 손이 팔겠죠? 1월, 1일 날부터 하락을 시킵니다. 그죠? 자,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또한 1년 정도 하락하니까 거의 바닥에 왔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올립니까? 아니, 그럼 그렇죠. 행보를 또 시켜요. 하락합니까? 하락하지 않고 행보를 시키죠. 자, 누가 의지에 따라 달렸습니까? 큰 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손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이런 조작을 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업 실적은 아무 상관없이 그죠? 다 실적은 좋은 회사입니다. 200개 종목이니까 얼마나 실적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200개 도시 안에 한개라해더라도 그죠? 엄청난 거잖아각 도시마다 최고의 회사가 한개라는 거죠. 200개 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잘나가는 회사죠 자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그죠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렇게 행보를 시키죠 평균 가격이니까 200개 종목에 대한 회사의 평균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죠 여기에 6.5배 7.5배 하면 종합지과 지수가 나와요 코스피 종합지수 2704포인트 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립니다. 한 6개월 올리다가 또 하락시키죠, 그죠? 다큰손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락하는 데다가 또 올라가죠, 그죠? 자, 21선을, 주봉상 21선을 부딪히고 또 올라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2007년도까지 폭등을 시키죠. 자, 이 해마다 말이죠. 그죠? 행보하는 해가 있고, 상승하는 해가 있고, 그렇죠? 또 행보하는 해가 있고, 그렇죠? 또 2007년도에는 상승하는 해가 있죠. 그죠? 1년을 향 계속 상승을 시키요. 큰 손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2008년도는 또 하락시키죠. 그죠?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켰다가 또 재차 하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2009년도에는 또 상승시키는 해가 됐죠 자 행복하다가 또 상승시키고 2010년도는 2011년도는 뭐 같은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올렸다 가또 하락시켜 버리고 그죠 이게 음, 큰 손으로 이렇게 조작질을 한단 말이죠 조작질을 이 고점에 그죠 올렸다가 오버시팅 나오니까 하락을 시켜버리죠 또 하락으로 또오버시팅 나오니까 또 상방을 올려버리고 계속 행보를 또 하나 둘셋넷 다섯 5년 연속 행보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어, 2017년도 부터 또 상승하는 해가 생기죠 2017년도 그죠 자또 5년 됐죠 하나 둘셋넷 다섯 그죠 올렸다가 또 하락시키는 해가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올랐던게 내려가고 내려갔던게 또 행보를 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가 이때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가 주식시장을 강탈을 시킵니다 이때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 이제, 어, 정부의 재정 자금이 들어오니까, 어, 이게 구역구역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상태에서는 더 하락할 것 같았는데, 예, 구역구역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저, 이 고점이, 그죠? 도, 고점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합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그죠? 여기 고점이죠. 고점이 돌파하니까, 예, 완전히, 예, 오버슈팅을 하게 되죠. 장때 양봉이 됩니다. 그죠? 물봉사. 이렇게 해서, 어, 완전히 꼭지에서 팔아먹은 거죠. 449까지, 그죠? 그니까 450을 맞추지 않고, 희한하게 449에 맞춰놓고, 예, 여기서 다 매도를 쳤겠죠. 근손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또 행보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7월 30일, 2021년도 7월 30일,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원봉의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8개월 정도 하고 그죠? 여기서 4, 6. 1년 한 3개월 뭐이 정도 올렸다가 음, 하순부터 하반기부터 7월달부터 하락시키죠 자이큰손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주가를 회사 회사 자체는 다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1월장은 어, 장대원봉이 되었죠 1월달 그러다가 어, 2월 이렇게 십자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4월달이죠, 그죠? 4월 22일인데. 자, 이게 드디어 이제 이 십자봉에서 장대 은봉으로 되는 시점에 도달한 거죠. 장대 은봉이 될 거란 말입니다. 4월장. 5월장도 매한가지고, 그죠? 한번 시동이 걸리면, 예.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다가 또뭐 올릴수도 있고 이큰 손이 이런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하락했다가 또 올려버릴수도 있고 상승했던 해또뭐 행보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번 장, 이번 2022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장이 될것 같습니까? 안그럼 하락했다갔다고 하반기 7월달부터는 또 올라갈 것인가? 예. 예. 큰손에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다음은 주봉차트를 보도록 하죠. 주봉차트. 자 주봉차트에서는 계속 매도신호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봉차트에서는 상당히 흐름이 잘 맞아요. 자 여기 주봉차트로 선물 연결 차트를 보도록 하죠 연결차트가 저번에 매수신호가 나왔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주봉 차트에서도, 120, 121선을 지금 무너뜨리는 상태죠. 5일선하고 121선이 만나면서,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죠. 5일선이 5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하는, 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 어,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장때, 은봉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던 요 시점이 이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327, 그렇죠? 음.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만약에 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21선이고 빨간색은 이게 이제 어, 61선이죠. 항상 이, 이 이동 평균선이 예, 계단식 역할을 하지 그죠 비슷하게 한번 콩 내려 왔다가 여기서 또 지지 받다가 또콩 내려 왔다가 121선에 져서 지지 받다가 또콩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선 은어디입니까 241선이죠 2선 분홍색깔 241선 예, 324 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선들의 지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목표 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행보를 해버리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행보를 해버리고 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또 행보를 해버리고, 또또 행보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매도장을 펼칩니다 추세장은 몇주안 돼요, 그죠? 아. 추세장은 몇주안 됩니다. 2, 3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행보를 해, 해버리면 깡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은 이 추세장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지고 가면 계속 승인하거든. 예. 아. 그러다가 여기서 계속 지고 가면 왜 됩니까? 깡통되버리죠. 행보장에서는. 예, 이게 원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 행보장이 뭐 80% 이상 이죠 추세장은 몇개안 돼요 그렇죠 올라가다 내려가 버리면 꽝통 입니다 이게 예,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를 잘 보셔야 돼요자 이번 추세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3주 정도 한번 추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한단 말이죠 15분 차트 인데 자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4월 18일날 개발하겠죠 저점을 무너뜨리고 시가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또 올라 쳐버리죠 그죠 이 매도 세력을 죽이는 겁니다 진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 상승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매수세력을 일단 죽였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죠 다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면서 매수세를 죽이고 그걸 받아 쳐 올립니다 매도세를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죠 여기까지 이 매도가 매도했던 이 세력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속임수 전략이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죠 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죠 음? 가방으로 만약에 지고 있으면 이렇게 가닥 올라가 버리니까 다, 털, 다 털린단 말이죠 매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쳐 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티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걸 견딜 만큼 촘촘하게 마틴 매매를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몰빵 매매를 하죠. 다 그들 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10분의 1 토막 되어보 10분의 1 토막 자이 거대한 세력 어, 큰손이 예, 외국인이죠. 큰손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큰손들은 지금 하방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철수도 있는 것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1700억, 5800억 예. 상승한 거는 942억밖에 안되는데 파는 거는 1500억을 팔아버립니다. 자, 선물 보세요. 선물이 1조를 팔아버리죠. 금요일날, 4월 22일날 요 매수했던 거그뭐 3000억, 2000억, 뭐 4400억 올리면 뭐합니까? 한방에 때려버리는데 이렇게, 예, 한 방으로 돈을 벌어 갑니다, 여러분. 요게 올라가 칠 때는 해치 개념이, 해지 개념이면서도, 예,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한방 때려버리죠. 예, 수익이 이렇게 한방 때려보면 수익을 거둬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큰 그림을 보더라도, 푸드 옵션에서 매수 수량이 많아요, 매수 금액이. 하방으로 간단한 뜻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매수를 했는데 코어는 50억 매수, 풋은 2 0 0 어. 풋은 22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매수를 했을 때는 주로 하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쭉 한번 살펴보시면 하방으로 갑니다. 양매수 했을 때 이렇게 양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할때이 수익이, 나,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자, 지금 추세는 지금, 음, 도 쪽으로 많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은 하락으로 갈수록, 어, 돈을 쓰러 담아 갑니다. 여러분. 상승할 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있죠. 상승할 때는 주식으로 계속 평균 단가를 올립니다. 계속 사요. 높은 가격에 삽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신기하게 말해요 피상가격 계속 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매도하죠 매도했다가 그 다음날 또 선물을 매수하면서 같이 주식을 사면서 올려버려요 이렇게 장대, 양봉일 때 이럴 때 결정적으로 수익을 땡겨버리죠 그러면서 고점부근에 왔을 때는 또 사면서, 선물 매도하면서, 완전 하방으로 구축해놓고, 결정자라에게 하락을, 추세 하락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수익을 벌어갑니다. 저번에도 말이죠. 이게 1월 27일 날, 그죠? 결정적으로 해놓고, 한탕 해먹었다고 그랬죠. 이게 추세 하락이 되면서. 한탕 해먹고 또 올려쳐버리죠. 항상 어, 하락을 하지는 않죠. 한탕을 딱 해먹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등시키면서 또 콜에서 수익을 땡기버립니다 그리고 양매도장을 이끌면서 풀이 옵션가격을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죠 거의 매수자가 깡통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이 그래서 초창기에 초보자들이 옵션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땡겨요 근데 이런 행보장에 갇혀버리면 벌었던 거다 잃어버리죠 오히려 더 손실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행보장이 되느냐, 안 그러면 출세장이 되느냐, 이걸 판별해야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이런 단타 그래프만 봐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단타 매매 이거는 맨날 바뀝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맞춥니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도 다 매매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아 나는 이 시장에 오면 나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 오래 하다 보면 아 나는 이 시장을 맞출 수가 없구나 예, 느낍니다 그래서 이 흐름 중에서 한 파동만 먹어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 선물 옵션을 하시더라도 어,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세장이 나왔을 때는 예,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 정석입니다. 소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버도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큰 흐름은 큰 흐름을 보면서 어,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매수에서 먹고 또 매도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큰 흐름으로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강약조절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딱 수익을 냈을 때는 또 투자금 비중을 줄이고 큰 추세로 먹고 그 다음에 강약조절하고 큰 추세로 먹고 강약조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성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매일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사실 항상 소임수 전략을 취한다는 거 이게 갭 하락이고 갭, 갭 하락, 갭 상승, 갭 하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갭 상승을 한다는 것은 매도 세력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세력을 죽이면서 폭등을 시켜버리죠 그럼 매도세력이 손절을 해요 여기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면 예, 손절하면서 매수세가 달라붙으면 이걸 또 죽여버립니다 이갭 하락하면서 갭 상승 갭 하락은 반대세력을 완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 메워지는 거죠 갭이 메워지는 이유가 그 세력을 죽여놓고 원래대로 이제 가는 거죠 원래대로 가는 것은 이동평균선대로 가는거죠. 이동평균선대로 가면서 다 갭이 메워집니다. 이렇게. 이 갭이 메워지죠. 그죠. 이 상승했던 거다 메워집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하방으로 간단 말이죠. 중간에 갭 상승은 반대 세력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이갭 상승이 뜬다는 것은 결국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하락으로 온다. 그죠. 하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마틴 매매를 적용을 하면 승산 있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저희 행간의 뜻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장은 뭐갭 하락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뭐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또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펼칠지 모릅니다 외국인들의 주 선물 포지션을 면밀히 보시면 그때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세 하락장에 기대가 되니까 소액이라도 꼭 지구가 있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옵션에서는 지금 월물 옵션이 있죠 그죠 뭐 월물 옵션 이런거 보면 굉장히 역대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유효한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풋에 비중을 두어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서 어, 또이 시장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또 없어지고 어, 위클리 옵션도 이렇게 역대적으로 그죠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지금 음. 월요일부터, 어, 위클리 옵션이, 에, 이제 위클리 옵션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에, 외가격을 양매수 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시절이 된 거죠. 대박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어, 시절이 왔으니까, 양매수가 풋 옵션에서, 풋 옵션에 비중을 실어서 걸고 가는 전략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라든가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걸 잘 보셔서 앞으로 매매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실제 움직이는 데이터를 다 기록을 남겼죠 제 방송은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동영상이 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상태는 어떻고, 대박이 나왔을 때의 모양은 어떻고, 가격은 어떤 수준이었고,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그때의 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흐름, 기관과의 관계 이런 걸 보았을 때 아, 대박은 어떨 때 탄생이 되고, 어, 어떻게 해야 오버를 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휴일에는 지난 방송을 대박 난 동영상을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씩 봅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멘트라든가 이런 어떤 이동평균선의 위치라든가 흐름 이런걸 파악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무쪼록 이런 방송이 큰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선물옵션 성공의 길에서 큰손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왔고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에 펼쳐졌던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을 보시고 어디까지 하락할 건가 어디서 다시 반등할 건가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